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도마뱀 아저씨 오늘 여러분들께 노이타 하기 전에 캐리온! 내년에 발매되는 캐리온 게임을 녹화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빨간 스파게티 게임입니다. 아, 다음 타이틀! 게임 타이틀 화면이 너무 고어스럽고 잔인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 사면, 화면을 일단 가려놨구요 어, 이제 이걸 풀건데 어, 약간 놀래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어, 시청에 주의를 해주시, 해주시길 바라고 이걸 풀겠습니다 하나 둘셋짠아 <웃음> 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스타트 데모 알파 버전이네요 음, 촉촉하네요 야 토마토 소스로 버무려졌구만 음, 음. Hold left mouse button to move 오 내가 있어! 마우스로만 하는 건가봐 어. 내가 한번 클릭한 곳에 내 촉수가 남은 만큼 그쪽으로 촉수를 발사를 해서 코어 같은 부분을 옮기는군요. 그래서 쭉 누르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웃음> 어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아 데모 풀어줄 줄이야. 홀드랩 어 Right mouse button to grab object. 땡겨서, 아, 이렇게. 던져버릴 수도 있다. 땡겨서. 이렇게. 가서 인간들을 다 잡아먹어볼까요? 그 r 휴먼 h u 어. <웃음> 사람 있죠? 이빨 모양으로 뜨네. 뭔가 커서가. <웃음> 오, 호라에에에똥 싸는 거였구만! <웃음> 음.. 에나게 먹었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뭔가, 단단한 문이라서 빡혀지지가 않네? 아이고, 똥 싸다 죽은 거였어? 어, 일로 못 간다. 지금 총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쪽 말고 아래쪽으로 가는 건가 봐요. 요. 오, 어, 다들 권총 들어서 권총. ATTENTION! UNKNOWN BIOLOGICAL STRUCTURE FOUND b e n e a t h THE COMPLEX UNKNOWN, unknown s p e c i a l OF THE LARGE WOM <웃음> 커다란 지렁이 이거는 뭐지? 이거 안 가르쳐서 으니까 나중에 쓰자 프레스 스페이스? 어? 띠용? 비확인 어, 거대 지렁이 어? 뭐한 거지? 나무 위로 가 볼까? 여기를 뭘한거 같은데. <웃음> 뭔가 아래 지하에 침식을 했더니 이제 저기 문이 열리는 건가 봐. 세이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음. 헌헌 <웃음> <웃음> <웃음> 일로 와! 먹어, 먹어, 먹어! 하하하하! <웃음> 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이제 세 칸이면 뭐 클리어? 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내지 간다. 야! 오 여기 이, 이 입이 저기 있네. 야. 떨어졌는데 죽었나? 한번더 하면 그냥 죽어 버리네. 어, 살았다. 어, 총을 막쏘기도 해! 인석들이 오호, 이렇게 잡아서 끌어와서 아, 한입에 먹어버릴 수 있다. 오호, 페루님 어서오세요. 페루님 보기엔 좀 그런 작품인데, 이거? 어, 숨어. 아, 전기, 전기! 어! 내 촉수 다 잘렸어! 야, 간식 가져와. 간식 가져와, 간식. 간식 먹어. <웃음> 아, 저 레이저 맞았더니, 내 몸이 박살이 나버렸어. 옴닉 갈패 평등해요? <웃음> 이곳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웃음> 옴닉을 믿다니, 일로 길못 가잖아. 저 카메라 피해서 움직여야 되나보다. 여기 있구만. 스위치를 아래로 하면은 문이 열린다. 어 빨리 가자. 기계는 무섭습니다, 휴먼들. 어 저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종아아종아아아아아 어? 휴.. 먼 따위가 지금 고등한 종재 앞에서 지금 일로와 아! 아왜 어, 전기! <웃음> 저 어떻게 당대야지 이거 던져볼까? 아! 안 맞았어? 다 <웃음> 빗맞추고 있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 야야야 피피피피 아, 어, 저 상단에 있는게 피가봐 <웃음> 소리를 다 듣는거 같은데? 아니네? 어 소리를 들어요 저기 올라오면은 야, 일단 간식 먹어봐라 오우 미친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으라고 먹질 않네 아니 드시라고요 먹질 않네 음. 물어 뜯어버리네 그냥 재미어 내가 원하던 게임이야 <웃음> 어, 뭐야 저거 뭐지 뭐지? <웃음> 어 미친 뭔가 이상한 거 풀어놨어 <웃음> 질거 같아 왠지 도망치자 어뭐 있다 업그레이드 스킬 대쉬 데미지 벤트 앤 우든 우든 뭐와우스 중앙을 꼴 다음에는 아하 오 커졌어 미트볼 한 그릇 때 버리는데 음꾹 <웃음> 음, 누르고 있으면은 아하 어 여기인가 보다. 오, 침식한다, 침식. 음... 3등분으로 돼 있구나. 이걸로 못 가죠? 일로 못 가잖아. 여기 뭐 길이 있었나? 여기로 뭐 이동도 가능한가? 그건 아니고. 태블릿 파게티가 돼버렸어요. 아, 이렇게 대시로 부시는 거였어요. 와, 엄청 크다. 왜 이렇게 세 이거 <웃음> 잡아 보어얌얌얌오뭐 얌. 야. 뭐 야. 무슨 기술이 야. 저거 <웃음> 오막 그랩해버리네 어 잭간일 때는 막그래을 해버리네 스파이더웹 같은 걸 날려가지고 맛있게 먹어 보네프티 <놀라>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뭐 스위치 같은거 없나? 스위치 스위치는 우리집에 있는 게임기가 스위치 하잇? 여기? 이쪽인가? 어어 아. 어 이게 못가네 여기는 어? 일론또갈 수가 있어? 아까 거기 문이 열렸네요 물속에선 이렇게 되네? 물속에선 뭔가 지렁이 실지렁이처럼 변하고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공기 와중에는 이게 안되고 지상에선 안되고 네, 물에 있을 때만 지나갈 수가 있나봐요 저런데 어? 일로 다시 왔다 그러면은 아까 못갔던 데를 가면 되겠네 어? 여기가 아닌가봐 여기 말고 아까 그총 들고 있던데 돌진으로만 지나갈 수 있던데 여기 아니고 이거 아래쪽이었나? 여기였나? 여기, 안 가본 군데 죠? 얘 도가 보자. 어 잠깐 만 스페이스 어 여기 들어갈 수가 있 구만. 이렇게 나 보면 깜짝 놀 란다. 일로 <웃음> 와. 아니네, 어딜 가려고? 어디를 일로 와? 다낼 거야? 내일 다 죽었고, 오 대기 오, 기로 <웃음> 어, 길구만 그래, 그래. 쿠비아 게임 스튜디오, 헤드쿼터 하하하게온 <웃음> 릴리지 데이트 안 써있어 게놈들 나쁜 녀석들 저걸 써놔야지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런거네 이스터에그고 딴 데로 가야돼 여기가 길이 아니었던거임 여기 아까 문을 뚫는 게 중요한가 봐요. 아, 나나나나나... No, no, no, no, no. 아까 내가 문을 못 뚫은 데가 있었는데, 어디지 여기가 아까 내려온 데고 이쪽으로 진행을 했죠.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앞쪽이었나? 아까 그총 들고 있는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저 아래 드론도 있었는데. 드론도 잡아 볼까? <웃음> 뭐야, 족밥이잖아 <웃음> 어... 어디로 어 가야 되나? 길이 없다. 여기는 비켜보세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 어디야? 어디지? 가보자 일단 어디 하나를 못 갔는데 어? 이쪽인가? 이쪽 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길이 어디요, 이거? hm. 흠... 약간 그러니까 물 있던 곳이고. 이거 아까, 잠깐만. 다시 올리면은, 올려봐. 올리질 왜 못해. <웃음> 문이 어디, 어디 있게 열렸지? 어, 문이 아까 어디 있던 게 열린 거지? 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어,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 쪽이었네 아, 미친미친 오, 미친. <웃음>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배스로도 이용하네. 슈퍼마리오야?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끝났어요. 아까 여기를 못 갔었잖아. 음, 아까 거기다 부셔버리고 레바 내리면은 어허... 어, 옴닉이 태어났다. 여기는 일로 이렇게? 우리 찾구나. 아프다. 숨어서 기습을 하자. 여기까지 올려나? 피가 세 칸밖에 없는데. 그냥 갈길 가자. <웃음> 오케이. 아 죽어! 아 오케이, 도착. 휘리릭뿅. 퓨전. 그러면은, 저기 문이 열린다. 저길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데모 끝나겠네. <웃음> 오케이. 어 만약 에 지금 이거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저 스팀에 이제 데모가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는 장품입니다 아까 왔던 데잖아. 여기 말고 아까 거기로. 어? 일로 못 가. 여기 일방통행이야. 어? 아 여기네? 여기 스톡 들어가서 게임 끝나나 보네. Thank you for playing. Remember to add carry on to your wishlist on Steam. Okay, okay, okay. 여기까지. 아, 재밌네요. 스니핏 빌드.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웃음> 재밌었네. 재밌었어.